자 여러분 이제 그이 헬라어 한 부분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나온대요. <웃음> 믿음은 헬라어로 <웃음> 뭐죠? 피스티오죠. 아 어, 피스티오 어, 피스티스인데 지금 <웃음> 여기에 대칭되는 자 율법은 뭐죠? 노모스죠노모스 격변화에서 놓으면 돼. 자, 믿음과 피스티스와 노모스를 대칭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우리가 믿음으로, 누구를? 크라이스트를.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저희 영이 이제, 뭐, 어떻게 됐어요? 디카, 한번 읽어볼까요? 의롭게 된 거죠. 나는 의롭다라고 이제 우리가 판정이 된 거죠. 자, 읽어봐. D. D 여기는 카죠. 아, 이오죠. 디카이오, 디카이오. 디카이오. 소맨이죠 소우맨. 영어의 쓰 발음, thank you 할때그 발음이죠. 소우맨. 읽어보겠습니다. 디카이오 소맨 자, 디카이오 소맨은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된거죠. 액, 뭐뭐로부터 또는 뭐뭐에 의해서 어떤걸로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건 애어죠, 이 카이하면 그리거죠. 카이욱, 우근 나십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엑스는 이거 좀 비슷합니다. 이 크스 발음 되죠. 크시가 먼모로부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에르 에르곤이죠, 에르건 어떤 우리의 어떤 행위, 어떤 일로부터가 아니죠. 어떤 우리가 율법을 너무 율법을 우리가 잘 지켰다는 그 행위로부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카요, 소멘 엑, 피스테오스, 피테오스 크리스투, 카이 우, 엑스, 에르건, 노무. 노무. 노무죠, 여기. 무죠? 오미크론하고 육실론이 같으면 우 발음이 되죠. 노무. 한번 읽어볼까요? 노무. 노무. 노무. 노무. 노무. 노무. 노무. 자. 에르곤 노무. 에르곤 노무. 에르곤 노무. 예, 좋습니다. 자, 이자 우리 지금 이책이름은 예, 프로스죠, 프로스. 읽어봐요, 프로스. 프로스. 갈라타스. 갈라타스. 갈라타 갈라타. 예, 갈라디아인들에게 이 말이죠. 우리가 갈라디아 지방이 지금도 터키에 있습니다. 갈라타사라이라고 사라, 혹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예전에 유럽 그 대안컵에서 굉장히 선풍을 일으켰던 팀인데 갈라타사라이라고 그러니까 갈라타 지방에 있는 축 연구가 있는 축구팀이었거든요. 그, 그분이 그 아마 터키 감독에대해서 우리 2002년 그 갈라타사라이를 맡았던 터키 감독이 우리 2 0 0 2년 와가지고 이제 월드컵에서 3위도 하고, 아마 서울 FC를 맞기도 했죠. 예. 여러분이 갈라타 사라이를 알면서, 거의 갈라타 사라이가, 갈라타가 이 갈라디아 지방을 말하는 걸 모르고 계셨죠. 예. 사실은 이 갈라타스가 이제 갈라디아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프로스 갈라타스. 프로스 갈라타스. 프로스 갈라타스. 프로스 갈라타스. 프로스 갈라타스. 프로스 갈라타스. 예. 이것만 기억을 해 놓으세요. 프로스 갈라타스.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갈라디아서 안하고 프로스 갈라타스라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원어로 한번 써보세요. 갈라디아서 하지 말고 프로스 갈라타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프로스 갈라타스라고 하시고요. 기록자는 바울이고 자, 수신자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죠. 사실 여기가 어떤... 우리가 교회하면 건물을 생각하는 이건 위험한 거예요. 이것은, 그, 기독교가 이제 공인된 이후에 생긴 현상인데, 교회는 원래 건물을 말한 적이 없어요. 어떤, 어떤, 이 사람들은 지금 가정집에서 모였겠죠.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같이 모이면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또 건물을 중심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사실은, 갈라디아서 로마서 유사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보면 자, 이방인의 사도 된 바울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죠. 자, 오직 믿음은 틀린 거예요.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해서 구원받는 거죠. 자,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아브라함은 왜 의롭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바울이 갈라데아 집에 복음을 잘 전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의롭게 되고 고음 받는다. 그랬더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해방을 안았죠. 유대인이 되고 나서 뭐죠? 유대인이 된다는 것의 상징이 할래죠. 어쩜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한 거예요. 유대인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하고 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나. 이런 논리를 편 거죠. 근데, 아브라함, 그러면서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은 거죠. 그쵸?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때 율법이 없었죠. 율법은 한참 뒤에, 400년 뒤에, 모세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자, 그 유대인의 그 선조인, 시작인 아브라함,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고, 그는 믿음으로, 의롭게롭다고 칭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성경에 가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례의 의미를, 침례라고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침례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노예와 자유자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죠? 하갈과, 사라, 저기, 이스마엘과, 누구죠? 이상 이야기를 하죠. 율법과, 율법과 은혜, 믿음, 믿음으로 이제 자유케 된 그런 비유를 하고 있죠.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법의 종이 되어있는 거예요. 참다운 어떤 구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예수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의 의미를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율법 아래 있는 자와 약속 아래 있는 자를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어디 이야기를? 시내산. 여기에 의하면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다고 나옵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었나봐요. 지금 지금 시나이 반도, 신해, 지금 시내산이 <웃음> 있다는 시나이 반도는 아라비아라고 하지는 않죠. 신의 산이 아라비아에 있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를 하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자 구원 받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죠. 성령 안에 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하고 성령 하고로 같이 거하지는 못해요. 죄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현대 교회는 절대적으로 여기에 약해요이앞 부분만 딱 이야기를 해요. 자,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구원받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밖에서 살면 그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오만 예수님이 산상수원을 통해서 하지 말라는 것들은 다 해. 하지 말라는 것들만 해. 그러면 구원받는 자가 아니요 자, 뭐 학자들에 의해서, 자, 바울 때 아마도 사복음서가 쓰여진 것도 있고 쓰여지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산상순의 말씀은 다 구전으로 전생이 되고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성령 안에서 살아라 자, 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종국에 가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걸 이야기해요 이게 강조점인 거죠. 자, 결론부에 결국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걸 가지고 거의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항상 성령의 법과 우리 육신의 법이 충돌을 하죠. 그렇죠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에서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자 누가 나를 이 사망 위해서 구원할꼬 이 말씀 기억나시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다음 길 읽어보고 있으면 시작.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슬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아 그렇죠. 자 항상 그래요. 우리의 의지와 성령의 의지가 충돌을 해요. 그렇죠? 자 우리의 의지가 이겨버리면 이게 큰일 나죠 이제. 자 우리는 항상 져야 돼요. 자, 자, 자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아니하느니라. 자 그렇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요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육신의 이 나타나니, 곧, 가과 음행과, 더러운 과음욕과 마술과, 중과, 과 질투와, 분노와, 쟁과 분열과, 들과 시기와, 사과술취함과천벌인가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은, 나상받지못다 예, 그렇죠. 바울이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이렇게 강조를 전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현대 자 우리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도달했죠 황금 만능주의가 판치고 있고 성은 굉장히 상품화가 됐죠 성의 상품화를 넘어서 인간 자체가 상품화가 된 세계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피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정말 우리가 음행하기 쉬웠고 가음도 이제 합법화되가지고 간음도 하기도 쉬운 음역을 품기 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행위를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는 이런 행위를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죠? 자,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없이면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이걸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어느 누가 갈라디아서 로마서 제가 강의를 많이 들어봤는데 성령 안에서 삶을 강조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성령 안에서 삶을 강조하고 있죠. 자, 자, 그래서 22절부터 2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5장 22절, 24절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 불강과불찬과 침전과 사함과 믿음과 운용과 전쟁이 그런한 것들을 본데 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사람들은 육신 정욕과 함께 십자가못박았느 자, 이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을 그리스도 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이오셉은 없어요. 오직 제안에 예수만 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만 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체니 자,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옛날 보전으로 제가 암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넘쳐야 돼요 어떤 분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아멘! 우리의 육체도 저 중요하죠? 우리가 성령을 담는 그릇 아닙니까? 자, 좋습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강조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는 이제는 자유한자가 된 거죠. 그 자유한자가 됐다면 이제 예수의 종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따라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거짓되고 더럽고 음유한 것들은 다 버리고 이제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자, 로마서와 갈라데, 바울서신이 믿음을 강조하다. 말, 말만 하면 안 되겠죠? 믿음 맞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다고 해서 바울을 행위 구원한자라고 말해서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러나 이 부분을 아무도 이야기 안 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몰라. 야, 이제 아셨죠? 네. 자, 우리 배경을 여러분이 하나씩 읽어주세요. 시작. 사도직과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케야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복음과 율법의 혼돈과 혼란이려 많은 성도들이 복음에서 떠나게 되니까 이제 갈라디아를 쓰신 거죠 자갈라디아서는 언제 썼어요? 1차 전도여행 다녀오셔서 썼죠? 음. 네, 2차 전도여행 중에는 어떤 서진을 썼어요? 대솔로니가 전우서 대상으로 3차 전도여행 중에는 고린도 전우서 대상으로 로마서 대상으로 4차 전도여행에서는 에골빌빌 5차 전도여행에서는 디모데 전우서 디도서 대상으로 네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바울 선생님이 1차 전도여행 다녀와서 안디옥에서 갈라디아를 쓰셨죠. 다음에 2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셨어요. 3차 전도여행 중에는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 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셨죠. 4차 전도여행 중에는 로마 가타연금 중에 에베소서, 골로에서 빌리포서, 빌리몬서를 쓰셨어요. 5차 전도행 중에는 빌리포에서 디모데전서,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디도서, 로마 이제 그 참수를 앞두시고 디모데 후서를 쓰셨죠. 네, 그걸좀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지금 우리가 오늘 볼 갈라디아는 이 갈라디아 지방이 꽤 크죠. 우리 갈라타스, 지방이 꽤 큽니다. 그리고 여기 에베소는 어디에 있어요? 아시아 지방에 있죠. 아시아. 에루살렘은 그 당시에 로마 행정교역입니다. 시리아에 있었죠. 또 우리가 고린도나 아데는 어디죠? 지금 아가야 지방이죠. 자, 빌립보나자데살로니가는 어디에 있었죠? 마게도냐 지방에 있죠. 자, 여기 보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리아 길리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무시아, 비두니아, 트라기아, 마게도냐, 아가야. 예.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기록 목적을 하나씩 좀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으로 자유케 된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멘. 자 보면 이제 구조를 사실은 구조를 보면 바울의 사도직과 다음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 된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을 알고 있죠. 그다음에 의인은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는 거고, 율법과 믿음의 약속 종의 멍해를 이제 율법의 멍해를 매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찰하고 하면서 이렇게 종결을 짓는데, 사실 핵심이 의인은 믿음으로 이제 산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플러스 그다음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보면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증거는 성령을 따라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를 보면 돼요. 자, 그 그래서 그 믿음과 우리가 이제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관문이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여러분 읽었죠? 그 5장에 그런 성, 그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라 하면서도 육신의 행위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바울이 이런 무서운,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보면 우리 바울 스생님이 인사를 하는데 자 제가 1장, 1절로 5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인사를 잘 들어보세요. 사람도, 사람들, 사람들로부터도 아니요사람의 의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사도된 바울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는 갈라디아의 교회들의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서두에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바울이 이제 서신을 쓰게 된 배경이 있는데,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시는 분으로부터 음. 그렇게까지 그렇게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이상하게 되노라. 예, 여기 다른 복음이 뭘까? 여기 지금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음. 자, 7절. 7절부터 10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장씩 교독해 볼까요? 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천차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해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십자를 읽어 주세요. 다 예,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실 하나님으 받은 복음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 복음 위에는 어 다른 복음처럼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보면 이제 자 11절 12절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여기서 이야기를 하죠. 지금 바울이 굉장히 바울이 굉장히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죠. 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다가 지금 담의 색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이제 변화되어서 이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이제 되었던 거죠. 자, 자, 자 그래서 보면 여러분이 이제 자.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니 우리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좀 봤었죠. 과거에 좀 봤었고. 자, 그 복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바울은 전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나와요. 2장에. 2장에 아주 재밌는 게 나오는데 2장을 우리가 여러분 2장을 한 절씩, 2장 1절로 21절을 한 절씩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이 좀 재밌으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디도도 데리고 갔느니라. 내가 개시를 따라 올라가서 이방인들과 함께서 적사한 복음을 그들 앞에 제시하였을때 유명한 사람들에게 따로 전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달려가야 할 일과 달려갔던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하니라. 그,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비밀개인 들어와 우리를 외로삼고자 하니라. 우리가 다나 한 시간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지속되게 하려는 것이라. 무언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내게는 아무 상관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며 무언가 무언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전적으로 없는니라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음과 같이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을 알았을 때 역사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서 나와 음.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놀라> 어,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가미라 아마 그들이 다만 바라는 것은 우리가 바나나 다만 사람들을, 사람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니 이것은 또한 내가 부지런히 행한 바라. 네, 여기까지 읽으시고요. 이제, 바울과 방아,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야고보와 개바 요한 할래자들에게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 전에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이방인들이, 무할래자들이 이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미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 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들어와서 이제 아니다. 네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의 대표적인게 할례,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이건 잘못됐다는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장 11절로부터 21절을 이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것이 있기에 내가 그를 면박하였으니 이는 몇몇 사람이 야구부에게서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애자들에게 속한 자들은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나 혼자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니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가더라. 마침 나는 그들이 고금의 심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여 하 이방인들의 방식을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도록 하여서가? 자 보죠 여기서 이제 재밌죠 제가 우리 바울 선생님 성격 아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음. 베드로한테 지금 면박을 주죠 <웃음> 베드로가 뭐한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안 하죠 근데 여기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하고 바,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딱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위선을 부린 거죠 그걸 보고 이, 정말 우리 성격의 참단이 바울 선생님께서 뭐라고 한 거죠? <웃음> 한성과를 하셨죠? 우리 바울 선생님이 자 15절부터 21절까지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자, 우리는 본래 유대인여 이방의 죄인들이 아니로돼 사람이 율법에, 되는 것이 아니 예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으로 인하여 의로워하시 이는 율법의 회는 아무 체로될수 만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되기를 구하다가 우리 자신이 또한 죄인들로 드러난다면 그때는 그리스도가 죄의 일꾼이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는 만일 내가 허릇던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 자신을 범복자로 만들기 때문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은 것은 하나님께는 살고자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을 못 박혀였으나, 그러게도 나는 살아 있더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라 하여 그리스도께도 내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이르지 나는 회상을 주하는 사람을 나의 사랑하시어. 나를 사랑하셔서 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하시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도를 닦고 아무리 해도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어떤 어떤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칭함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우리가 의롭게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 받게 됩니다. 아멘. 자, 3장으로 가면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지나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이건 좀 성경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믿음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분을 받아요? 성령을 받죠. 우리가 성령을 받는데 자, 보면 3장 1절로 5절을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자오 오리성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웃음> 어,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너희의 눈앞에서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누가 너희를 미혹하다냐 지금 여기 문제가 드러난 거죠 아마 유대 의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물을 좀 흐려놓은 것 같아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는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문제를 지적하죠. <웃음> 내가 너희에게 알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으로 들음, 들음으로서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해지려 하느냐 너희가 그처럼 많은 고통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그것이 헛된 것이다냐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전해주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는 그가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믿음을 드음으로 하는 것이냐 예,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죠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죠 그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을 3장 11절을 여러분이 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3절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구석,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다다 이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집요하게 3일 1차 하나님이 언급이 되세요 자 13, 11절에 하나님을 좀 하나님의 동그라미 표를 좀 해보세요 여러분 자그 다음에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그라미 표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성령의 동그라미 표를 해보세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나타나세요. 하나님, 성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항상 함께 나오신다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씨로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죠. 어, 그리스도 오셨고 <웃음> 근데 이것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죠.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던 거죠. 그의 씨로 이제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을 해주신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계속 3장 21절을 볼까요? 3장 21절을 보면 <웃음> 자 <웃음> 여러분 저랑 3장 21절로 24절을 한 25절을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율법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었다면 진실로 의도 율법이 와여 되었을 것이라. 그러나, 성경은 것이 <웃음>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율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의롭게 하신 게 아니에요. 25절부터 29절까지 또교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어, 교도가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더다 너희가 나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하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옷 입었느니라. 유대인이나 현장도 없고, 종이나 자유도 인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가 아 하나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멜시오, 함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이 자, 자,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약속의 상속자들이 된 거죠. 자, 자, 그러면서 이제, 자, 우리 4장 3절로부터 6절을 좀 보면, 자,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안에서 종로가였죠 자, 사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친밀하게 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4절에 극대가 찬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자기 아들의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세요. 그리고 6절에 오셔서 자기 아들의 영의 동그라미 표현을 해보세요. 자기 아들의 표현은 영은 성령이죠. 음. 자, 그러니까 항상 삼위일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지금 음. 보세요 여러분. 어떤 구원의 역사, 어떤 성화의 역사에도 삼위일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세요. 율법을 초등학문으로 비유를 하면서 바울은 다시는 이제 율법 그 초등학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거죠. 음. 자.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지적을 지금, 이제 염려를 하면서, 사장 8절로 20절까지, 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하는데,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사장 22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았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았다. 그 여종 하갈을 이제 율법에 비유하고, 이제 25절에 보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해산이라고 하죠. 자, 이거 율법을 상징하죠, 신해산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해산이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로르타나, 자, 26절에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2 8 절에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나는 지금 하갈과 사라에 이제 비유를 하면서 하나는 하나는 이제 종, 하나는 자유로운 자유로운 여자와 이제 여종 이렇게 비유를 하죠. 여종을 통해 오는 것은 종로로하는 거고 율법을 상징하죠. 그리고 자유로움을 통해서는 이삭. 이삭은 이제 우리, 이제 지금 믿음을 통한 은혜 받은 자. 자, 이 자유로운 자를 이제 상징하고 있는 거죠. 자.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육신을 따른 안자죠. 이삭. 이삭은 성령을 따른 안자를 상징하고 있죠. 육신을 날, 따른 앉아인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른 앉아인 이삭을 핍박하니까 하나님께서 여종과 사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린 거죠. 자, 그러면 그러므로써 그들은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이삭이 이제 상속자가 된 거죠. 자, 그비유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자 여러분 5장 5장 1절을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하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또 갈라디아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려서 다시 죄의 속박으로 들어가려고 했던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심각성을 깨닫고 이 프로스갈라갈라타스를 이제 쓴 거죠. 한글로 말하면 갈라디아인들에게 이 서신을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제 뭐죠?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이제 기다리는 거죠. 자,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죠. 바울이나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분들은 이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면 10절을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너희가 정독하고 다 마음을 지니지 않으려는 것을 줄을 통하여 너희에게서 확신하노라. 따라서 너희로 혼란시키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 자 뭐라고요? 복음 다른 마음 지인 심판받는다고 이야기했죠. 예, 여러분 여기 잘 들어야 돼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주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돼요. 뭐라고 요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돼요. 잘못된 걸 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성경연구를 개인 여러분 스스로 하실 수가 있다니까요. 성경을 좀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대로 말씀을 전해야 돼요. 너무나 혼탁된 설교들이 많, 많기 때문에 어, 여러분 어, 정말 성경을 여러분 스스로가 양심적으로 성경을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이 제시가 됐어요. 그것과 그 주님이 뭐라고 이제 다시 온다, 다시 오기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게 지금 성경의 주제 아닌가요?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다시는 우리 여러분도 이제 종로릇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자유자가 됐어요. 자유자가 됐다는 게 방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 5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은, 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 읽었죠? 다 읽었습니다. 자, 자 우리가 더러운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자, 우리 자신은 이제 없는 거죠. 누구만이 있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5장 25절 26절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자 25절에 줄을 쳐놓으세요. 25절 바울이 행위 구원 논장인가요 아니죠.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이야기한거죠. 성령, 성령 안에서 행해야 돼요. 행함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죠. 그러나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거죠. 자,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가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겨야 돼요. 거듭났다는 증거죠.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남 비난하기 좋아한 거 가시박이 좋아했다 그럼 버리세요. 음욕을 푸는 걸 좋아했다 그럼 버리세요. 탐욕이 너무 많았다. 음식이나 남 이야기하는 거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식이나 다른 거에대해 탐욕이 많았다 돈에 대한 탐욕이 많았다 그럼 버리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이나 이런 것들 서 사랑했다 그러면 버리세요 내가 걱정의 심이 많았다 그럼 버리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걱정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성령 안에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그와 동일하게 성령 안에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 잃어버린다니까요. 자, 아멘. 아멘 소리가 좋습니다 자, 이제 6장 우리가 편지의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6장은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1절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너희는 서로의 눈물이라, 우리의 그리스도의 법을 진실, 이루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각 사람은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짐을 질 것이니라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치는 사람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눠가자야 라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 쓰러지지 않야매 때가 되어 거두리라 기회가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했는데, 특히 믿음의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얼마나 큰 편지를 썼는지 보는 도다.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 받게 하는 것은 다만 들이그도 때문에 받게 받는본인이니라 예, 12절에 아주 핵심을 찔러버렸네요. 그래야 이제 박해를 안 받거든요. <웃음> 자 할례받은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루이 나의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돌아와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모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이 주례를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위에호과 자비가 있을지어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를 지녔느니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영광 앞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자, 아주 바울이, 자,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심는 게 중요하죠. 우리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 썩은 것을 거두죠. 그러나 성령 안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심으면 정말 우리 구원이 구원받기 어렵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않으면 때가 되었거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냐고 쓰러지지 않냐면 때가 되면 거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없나니, 자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하죠. 자 여기 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왜 이런 율법을 강조했냐면 하 우리 율법 준수한다 그러면 그러면 뭐죠? 자 율법을 우리가 할례도 행하고 율법을 준수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자, 예수 믿고 이제 그리스도 된 다음에 핍박을 피할 수 있었겠죠. 바울은 뭐라고 해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 받지 못한다고 했죠. 이것 때문에 핍박을 엄청 받은 거죠. 자, 이들의 속셈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잘못됐던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짐을 잘 나눠가지시고 우리 서로를 잘 살피시고 늘 성령에 심는 자로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세요. 여러분의 학력과 여러분의 빈부와 남녀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갈라데아서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